시작합시다 강의가 재미있어야 되는데 재미는 없죠 근데또 재미가 있, 있으면 진지한 것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이 복귀 섭리 역사는 하나님의 한의 역사네요 그러니까 통곡에 벌어져야 되고 참 웃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딱딱하긴 하지만 은 이런 원리를 통해서 우리를 에, 살리신 하나님 에, 섭리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것도 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에, 그러면 말씀드렸던 그 복귀 원리를 준해서 이제는 실체적으로 그 원리가 역사 속에 어떻게 적용되어 나왔는가 한 것을 아담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복귀섭리의 목적은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겁니다. 자, 그럼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려면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가 세워져야 된다 하는 하나의 원리를 배웠지요. 믿음의 기대는 중심 인물이 일정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조건물을 세워서 일정한 기한을 거치게 되면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죠. 그 믿음의 기대 위후에 바로 아담 영인 인물, 어, 아담 영인 인물이 천상의 인물이 아담 영인 인물에게 타락성을 붙는 탄감 조건을 세워야 되기에는 미의 실체 기대가 이루어지고 메시아로 된 기대가 세워져서 메시아가 오시게 됩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는 원죄를 청산하는 거예요. 금국의 목적은 원전를 청산해야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거요. 어. 아무리 신앙생활을 뭐 수도의 길을 걸었다 하더라도 원제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딸이 될수 없다는 얘기. 자, 그럼 아담인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의 기대를 세웠는가 한 것을 살펴본다면, 첫째 아담 가정에서 중심인물이 있어야 될 거라. 그러니까 중심이로는 아담이 되는 거예요. 어.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니까 그럼 이런 아담이 헌전를 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믿음을 세웠다는 것이 없어요. 자, 왜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됩니다 자, 아담은 하나님이 형성대로 창조함을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바로 타락해서 사탄과 현령관계를 맺단 었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의 모체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순된 인간을 놓고 하나님은 섭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의 대상을 세워야만이 섭리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선악의 모체가 되어있는 이 아담을 바로 이렇게 선성품적인 존재와 악성품적인 존재로 갈라세워서 선성품적인 존재는 하나님이 대하고 악성품적인 존재는 사탄이 대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 이것이 원리적이다 이게 원리적이다. 응. 하나님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이런 아담을 어떻게 이렇게 쪼개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에, 지금 아담 대신 갈라세운 것이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을 누구를 선성품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누를 악성 법리 존재로 해서 사탄이 될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냐는 것뿐 그걸 하나님의 능력대로 해서는 안되다 그것도 원리적이어야 된단 말이야. 원리적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사탄이가 그러면 참소를 하니까. 자,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해와의 타락의 열매입니다. 어. 그러니까 해와의 타락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 해와의 타락을 보게 되면 첫째 천사상과의 타락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영적인 타락이라 고 하죠. 두 번째는 아담과의 육적인 타락입니다. 예, 네, 근데 이 타락 행위를 우리가 이제 그 동기를 한번 봅시다. 동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음. 자, 그럼 그 동기를. 첫 번째 타락은 어떤 타락이냐? 바로 그뱀이한 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진다 그랬습니다. 그런 나라의 말을 듣고 결국에 이해와는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려고 때 아닌 때 이것을 바라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화되어서 천사와는 절대로 그런 상대를 맺을 수 없는 관계죠. 왜? 종이니까. 비원리적인 상대와의 관계를 서 타락한 영적인 타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타락은 첫 번째 타락이 불륜한 타락이라는 것을 알게 된해와는 이제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싶은 심정이 동기화되어서 비록 하나님이 허락한 때는 아니지만 원리적인 상대인 아담과의 타락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두 타락을 중심했을 때 해와의 그런 좀그 타락을 중심해서 보게 되면 해와를 중심하고 매진 두 형의 분류만 하나의 사랑을 중심으로 해서 갈려질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타락 행동은 바로 이제 그 전에 가인은 첫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라가 첫 번째 타락 행동은 천사정과의 그런 불륜한 사랑으로 인해서 그런 맺어진 그런 사랑이기 때문에 가인은 이첫 번째 사랑의 결실체로 보고 악의 표시체로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론은 둘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타락 행동을 표징하는 선의 표시제로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서워놓다그 말. 이것이 에요이 대단히 원리적이다. 이렇게 원리적으로 안 하면 사탄이가 참수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믿음이 이었서인데중심이물은 아담이 아니고, 아담 대신 아벨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규정이 됐죠. 그러면, 아벨이 하나님께 선제를 드립니다. 아벨이 드리죠. 그리고 여기는 가인, 가인도 이제 드리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아벨의 헌제는 받으시고 가인의 헌제는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아벨이 왜 하나님의 재물을 안 받으셨느냐 여기서 안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수 있냐면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헌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헌제란 것은, 그러면 그 재물을, 예, 불을 태우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연락하시게 되면 그, 예, 연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아벨도 같이 헌제를드는데 아벨은 이렇게 연기안 올라가잖아요. 안 받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받으셨느냐 그것은 바로 아벨은 하나님에 대할 수 있는 상대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맞는 헌제를 하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사탄에 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에 대하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 마음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라, 어. 자 그러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이 가인이 재물을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 그럼 어떻게 이 가인이 재물도 하나님께 같이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가인이 하나님이 재물을 받은 아담에게 오늘 모든 것을 의탁해서 하나 이 형이지만 가인이 아벨을 통해서 이렇게 오늘면 하나님께 바쳐야 그 원리적인 순서에 의해서 하나님은 가인의 재물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안 받은 거지, 어,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목사님들이. 자, 우리, 에, 만물의 순서를 보면, 어, 지금 만물, 식물, 이렇게, 동물, 식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아, 아벨은 양을 바쳤으니까 받았고, 또 가인은 그 동물보다 낮은 단계인 식물을 들였으니까 안 받았다. 이런 엉터리 같은 원리가 어디 있어요? 아주 비논리적이죠. 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인은 사탄에 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탄을 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인 자신이 하나님과의 그런 상대관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신 아벨, 즉 동생이지만 아벨을 의탁해서 아벨을 통해서 그 재물을 바칠려 한다는 하나님은 기꺼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이 재물을 취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을 돌로 쳐주겠단 말이에요 화가 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 뭐 믿음의 기대 아벨은 정성껏 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의 기대 이루어졌어요 어 비록 뭐 이렇게 가인이 죽었지만은 어. 그면 이제 실체 기대를 이루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실체 기대는 어떻게 이루느냐 이렇게 아담이 예, 타락의 장본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헌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이좀 아벨과 가인으로 이렇게 선악을 분립한거 아니겠습니까? 근데이 아벨은 아담 대신 이렇게 정성껏 헌제를 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기 때문에 이제는 이 천사장의 입장에 있는 가인이 그런 하나님이 아담 편에 있는 아벨에게 타락성을 벗는 탄감 조건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은 천사장의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까 왜 천사장의 입장에 있냐? 바로 두 아들이 있는데 가인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뭐냐면 첫 번째 타락행동을 표징하는 악의 표시체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이 세웠다 그러죠. 그러니까 가인이 천상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 천상의 입장이 있는 이 가인이, 바로 인간의 타락으로 가지고 있는 타락성 본성을 벗는 조건을 동생에게, 뭐냐면 애중글통으로의 마음으로 그렇게 아들을 상대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형이, 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 굉장히 이것이 원리적으로는 그렇게 하면 간단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존심이 있잖아요. 고추고도 어. 자존심. 예?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어. 자, 그래서 이러한 탈락성 벗는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은 비로소 되느냐. 어? 자, 우리가 이 탈락성을 갖게 된 것을 한번 다시 한번 예, 살펴봅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창조된 이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얻어야 했어요. 바로 이렇게 유혹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타락하게 함으로 인해서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되는데, 그 타락성 본성을 그럼 이제 이 가인이 벗어야 돼요. 이게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냐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된 반대의 경로로 가야 되는데, 우선 타락성 본성을 가지게 된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째 이 천사장은 하나님처럼 어린 아담과 해와를 양육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상의 사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니까 자기는 종이니까 그렇지 않고 오히려 천사의 해와의 사랑을 시기 질투했던 그래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시기 질투하는 타락성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천사장은 자기 위치를 지켜야 되는데 위치를 떠나서 아담과 해와를 타락시키기 때문에 혈기를 부는 타락성이 생겼습니다. 또이 천사는 오히려 아담과 해와의 주관을 받아야 했는데 거꾸로 역주관함으로 말나 교만이 생겼죠. 교만. 그리고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해와는 지켜서 그걸 천사에게 전 했는데 오히려 따먹어도 좋다는 그런 하나의 유혹을 혜와에게 전하고, 혜와는 아담에게 전을 못 내며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행위를 전가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타락성 본성입니다. 그렇죠? 어제 어, 타락론에서 이걸 배웠습니다. 자세히. 그러면 이제 타락성 본성을 벗는 탄감 조건을 어떻게 반대 경로 해야 된다 그랬죠? 탄감 어, 조건을 세울 때는 야, 그러면 반대 경로를 택해야 되니까 가인은 아벨에게 애중 일동 사랑해야 됩니다. 야, 아벨을 그러면 자기는 형이지만 그런 형이라는 그런 체면을 다 버리고 아벨을 사랑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그리고 혈기를 부리지 말고 아벨을 중보로 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면 그리고 그 아벨의 동생이지만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의탁하고 순종굴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벨의 뜻을 받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헌제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아들에게 가위는 애중 굴통을 해야 돼. 사랑하고, 증부로 셌고, 그를, 그에게 굴복해서 그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 이것이 형님 입장에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 다시는 잊어버린 생명을 찾고, 본연의 창조 본성에 인간으로 돌아가고 있어이 정도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예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뭐냐면 알고 그렇게 행해야 되는데 먼저 혈기를 부려가지고 이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 말았기 때문에 결국 이좀헌재는 실패로 돌아왔죠. 어 이렇게 애중불통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 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져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실체의 기대가 섭지 못하기 때문에 이 아담 가정에서 결국 이 실체의 기대가 실패를 했냐 요.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아, 보게 됩니다. 아, 이걸 또 이제 잘못됐네. 자 이렇게 실체 기대가 어, 이제 실패 에, 실패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아, 가인이 아벨을 살리함으로 인해서 어, 결국에 실체 기대는 에, 실패를 하고 어, 그다음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울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실패로 음. 실패로 자 그런데 아담 가정 이란 하나의 헌재의 내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담 가정에 있어서의 메시아를 위한 기대와 그의 상 자, 아담이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만물보다 거짓된 입장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느냐 그것은 만물보다 거짓되기 때문에 만물을 하나님이 타락하지 않은 만물을 앞세워서 거짓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 전부 다 이런 헌재, 이런 제사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담이 바로 이제는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원죄를 벗어야되죠 원죄는 메시아를 위해서 벗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시아의 기대를 세워야 되는데 그 메시아의 기대는 믿음의 기대와 실체의 기대를 통해서 세워진다 믿음의 기대는 상징헌제를 통해서 세우는 것이고, 실제의 기대는 실제한제를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헌제의 의의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면 본래는 이런 그 믿음의 기대와 실제의 기대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3대 축복을 이제 주셨는데, 그 3대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럼 저쪽 뒤에서 내가 개성 완성이 없는 거예요. 생육하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모가 되면, 그 다음 자녀를 번식해서 만물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3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간은 이 3대 축복을 복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반대의 경로를 가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만물을 찾아 세우고, 그 다음 자녀를 찾아 세워서 부모를 찾아 세워야 된다면. 이것이 바로 잊어버린 3대 축복을 복귀하는 반대의 경로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은 어떻게 했죠? 헌제를 할수 없는 것이 아까 아담이 헌제를 못 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의 아들, 두 아들이 헌제를 했단 말이에요. 왜 아담이 헌제를 못했냐? 첫째는 선악이 못치라이 뭐라고 비원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원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원리적인 존재하고만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헌제를 못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심정적 대상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엄청난 세월를 지내서 결국 만물과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것을 한순간에 아담은 타락으로 모든 것을 사탄에게 뺏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그런 아픔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그 재물을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헌제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늘 편에 있는 아벨이 바로 상징헌제를 먼저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징헌제에 성공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 상징헌제를 드린 것은 뭐야 바로 이 만물을 이렇게 통해서 하는게께 바쳤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만물도 사실은 타락하지는 않았지만 인간이 타락으로 말마 만물까지도 모두가 사탄이 주관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만물이지만 사탄이 주관하는 그 만물을 성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그런 조건이 상징헌제입니다. 상징헌제. 그러니까 이제 만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열납했다는 것은 조건적으로 만물을 복귀했다, 탕감 조건을 세웠다. 이것이 첫째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린 만물을 하나님은 이제 찾는 그 조건을 인간이 세움으로 찾아놓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만물을 누가 세웠저 바쳤어요? 타락한 인간이지만 하늘 편에 있는 아벨이 이 만물을 받지었기 때문에 물론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상징적인 탄감 조건이 세웠다. 즉, 아벨이 타락하지 않은 만물을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조건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음. 상징언지는두 가지 목적이 성취되는 거죠. 만물을 복귀한 탄감 조건이 세웠고, 인간을 복귀하기 위한 상징적 상징적, 실체가 아니고 상징적 조건을 세워졌단 말이에요. 아. 자, 이것이 아벨의 상징헌제입니다. 아. 그리고 이런 아벨의 상징헌제가 성공하니까 아벨은 어디에 실제 헌재를 드리는 중심인물이 되는 거예요. 좀 이것이 복잡하지만은 아, 여러분이 좀 이야기는 없지만 하여튼 예, 이게 원리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헌재의 중심인물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헌재는 어떻되냐 가인이 아벨에게 뭐냐 타락성을 받는 탄감 조건이에요. 어. 그러니까 실제 헌재의 중심 인물이 됐다는 것은 어디냐? 바로 이 아벨이 가인으로부터의 이런 타락성 탄감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중심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가인이 타락성을 받는 탄감 조건을 세우게 되면 어떤 입장이 되느냐? 바로 부모가 복귀되는 거예요. 부모가 아 부모가 복귀된대. 왜? 아단이 뭐놈 타락해서 뭐놈 이제 타락성 본성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순된 아단이 헌제를 할수 없어서 그의 분립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런 상징 헌제와 실체 헌제를 들리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돼서이 실체 헌제를 통해서 가인이 바로 이제 전 자녀를 복귀하는 탄감 조건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타락성을 벗는 탄감 조건을 세움으로써 가인과 아벨이 모두가 다 이에 복귀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아벨이 상징언제를 통해서 이래 복귀된 그런 상징적 탄감 조건을 세운 터위에 가인이 아벨에게 순종불복해서 타락, 타락성을 벗는 탄감 조건을 세우니까 결국에 가인과 아벨이 복귀됐다는, 즉 자녀가 복귀됐다는 탄감 조건이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녀는 누굽니? 아담의 분리체란 말이야. 아담의 분리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이 모체가 되어서 분립해서 이들이 헌재에 성공하니까, 그것은 아담이 성공한 거와 같다. 그 말이야. 그래서 부모 복귀의 조건이 세워진 겁니다. 부모. 그 말은 뭐냐면, 아담 가정 전체가 복귀됐다. 그 말이야. 그럼 메시아가 올려면어게있 어? 아벨만 하나님 믿어서 올수 있어요? 그러면 가인이 혈기를 부려 죽일 수도 있어요. 또, 자녀만 다 복귀됐다면, 아담이, 뭐냐면 지금도 타락성을,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메시아를 위해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때는 사회가 안 이루어졌으니까, 아담 가정 뿐이니까, 아담 가정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조건이 되야만이, 어 메시아가 아담 가정에 오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을 세우는데 아벨이 먼저 상징헌제에 성공했고 그 상징헌제에 성공한 아벨에게 뭐 형인 가인이 탈락성을 벗는 탕감조건을 세웠으니까 자녀가 복귀된 입장이 있는데 이 자녀는 아담의 분립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분립체들이 뭐이 헌제에 성공했다는 것은 결국에 부모까지 복귀했다는 탕감조건이 세워진 게된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웃음> 좀 어렵지만 하여튼 일을 하시게 됩니다. 그룹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어? 자, 그룹으로 인해서 이 아담 가정에 바로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어, 그런 거예요. 자,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워지게 된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어, 다시 말하면 가인이 이렇게 타락성을 벗는 탄감 조건을 못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벨은 오히려 가인에게 맞아 죽었고, 그러니까. 그 부모된 아담도 이렇게 부모 복귀가 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아담 가정에서의 그런 헌재는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면 아담 가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뭐냐? 뜻성사에 대한 예정과 인간 챙금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자, 뜻성사는 반드시 해야 하나님의 섭리. 즉, 95%의 하나님의 생임과 우리 인간의 5%의 책임을 통해서 뜻이 이루어집니다 자, 간단한 예로서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농부의 힘으로 가을의 수확을 다 거둘 수 있나요? 쯔압도 있어야 되고 또 옥투도 있어야 되고 바람도 있어야 되고 비도 있어야 되고 태양빛도 있어야 되고 자연 환경 조건이 맞아야 돼요 그 자연 환경의 조건과 우리 인간을 비교하면 농부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모내기하고 그리고 약 치고 그 다음에 김매주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사에 비교했을 때 바로 농사를 지금 95%의 자연의 섬유와 함께 인간 5%의 책임을 통해서 100%의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수고를 통해서 인간의 믿음 하나 아벨이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를 드린 것또 가인이 아벨에게 탈라선을 벗는 탕감조건 이 가벼운 5%의 책임을 통해서 100%의 뜻이 이루어질 때만의 뜻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뜻성사는 인간의 책임을 다하면 이룰 수도 있고 못하면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이다. 그런 인간 책임 부담에 의해서 하나님은 간섭할 수가 없다. 왜? 창조과정을 보더라도 아담과에게 산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었다. 그럼 복귀 섭리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인간의 그런 책임에 대해서는 절대로 간섭할수 없다. 또 뜻에 대한 하나님의 예정은 어떠냐 결국에 절대적이다. 결국에 이제 좀 앞으로 역사를 보면 아벨이 죽었으니까 아벨이 후선 셋을 통해서 노아를 세우죠. 노아가 책임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을 세우죠. 이렇게 중심인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다른 중심인물을 세워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뜻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이다. 아. 어.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떠냐? 인간의 예정은 반드시, 뭐냐면 책임을 다해서 뜻이 이루어질 때 그런 예정된 인물이 될수 있다. 그 말이. 어.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 이룰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는 존재다. 즉, 아벨이 세웠지만 아벨이 중심인물이 못 됐죠. 아, 어. 맞아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아도 세웠지만 노아도 아, 믿음이 조상으로서지만 결국 감히 타락으로 이루지 못해서 아바람 때 이루어졌죠. 자, 이렇게 타락인 것은 항상 어때요 아벨적인 존재 앞에 순종을 복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벨적인 존재가 누군지잘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앙생활의 선배님들이 아벨이다. 아,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런데 어. 심정적인 것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표출이 잘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어떻게 냐 항상 온유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신앙인으로서는 그래서 나보다 뭐 못한 사람한테도 내가 그렇게 온유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것이 요즘 타락성을 본성을 벗는 하나의 탄감 조건이 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아벨 앞에 온유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가정에서 보여준 우리들에게 교훈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노아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인이 타락성을 벗는 탄감 조건을 세워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우려 했지만 은 가인이 아벨을 살해함으로 인해서 이제 중심 인물이 아벨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 셋의 혈통적 후손을 통해서 10대 1600년 만에 노아를 세우십니다 하나님. 따라서 이 아벨 대신 하나님은 노아를 세워서 다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이제 세우려고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에서도 이제 노아가 중심 인물이 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조건물을 세우게 되면 믿음의 기대가 세워지고 그 기대 위에서 이제는 그런 가인적인 입장에 있는 존재가 아벨적인 입장에 있는 존재에게 타락성을 넣는 탄감 조건을 세우는 실체의 기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다 자 그러면 이 노아 가정에서의 믿음의 기대를 어떻게 세우느냐 한 것을 살펴봅시다 자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노아입니다 이미 성사에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그랬죠 이제 노아는 어떤 인물이냐 아담 대신 세운 노아입니다 아담 가정에 이루지 못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1600년 만에 노아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데이 노아는 참으로 의인 없고 믿음이 좋은 사람에서 120년 동안 하나님께 방주를 지었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 그리고 이 노아는 바로 예, 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 굴복했기 때문에 바로 예, 좀 아담에게, 노아에게 축복을 해 주었듯이 예, 좀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노아는 역사적인 아베의 그런 예, 좀그 헌제에 성공한 심정적 터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 인간은 조상의 그런 혈통을 받아서 좀 조상의 은덕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야? 조상의 선의 공적을 쌓으면 그런 공적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악한 조상은 조상의 지운 죄를 탕감이야 후손이.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였지만 아벨의 후손 아니에요. 노아가.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을 세웠던 그런 충성한 심정이 터위에 노아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아벨 대신 혈통적으로 세세의 혈통적 우선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장세기 6장 구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앞에 이 노아는 모든 사람이 음란에 빠져서 불신하고 타락한 그런 가운데서 노아만은 꿋꿋하게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를 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노아는 이 노아를 중심한 섭리에서 이런 믿음이 대의중심 인물로 선택되어진 것이고 그럼 노아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믿음이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조건물을 세워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방주를 지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주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돼. 자, 우리 인간은 타락으로 말만 인간 자신만이 사탄이막귀 자식이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천주를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 노아를 통해서 잊어버린 그런 천주를 복귀하는 조건을 세워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천주를 상징하는 바로 이 방주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천주를 상징하는 방주는 바로 이 노아는 삼층천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성장 과정이 3단계로 완성하도록 되 됐죠? 그러니까 신천주를 상징하는 방주는 3층으로 되었습니다 근데 노아는 아담 대신이기 때문에 노아의 여덟 식구는 아담이 여덟 식구를 대표했고, 또한 이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주의 주인된 노아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입장이다. 그만. 그리고 그의 식구들은 전 인류를 상징했고, 그리고 전 방주에 들어간 동물들은 만물세계의 전체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주는 신천주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방주를 통해서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합니다 어. 그러면 왜 하필은 40일 동안 홍수 심판을 하시는가 한것을 우리 가알입니 그러니까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어. 그것은 지금까지 아담 이후 1600년 동안에 노아 시대까지 어떠냐.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모두가 사탄 편이 되어서, 음란에 빠져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은 대할 수가 없어요. 어. 사탄, 사탄의 모든 타락성을 가진 그런 인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인류를 멸하고,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에, 상대를 세우기 위해서, 이 악한 인류를 멸하는, 섬유를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40일 심판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40일 동안 심판하냐? 자, 노아는 아담 대신 10대 만에 세우셨습니다. 근데 10수는 귀일수에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9, 10하면 다시 온,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 어. 자, 그런 것처럼 아담을 중심에서 이루지 못한 뜻을 바로 이 10스를 통해서 노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10대 만에 노아를 부르신 거예요. 아, 자, 그러니까 10스는 다시 돌아간 수, 주일 수가 됩니다. 근데 아담은 당대의 사위기들의 창조 목적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고 타락했으니까 10대에 걸쳐서 일대마다 사수복귀를 해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10대에 걸쳐서 사수복귀를 해나왔으니까 결국 10대에서 40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40수가 심판 40일 홍수 심판이 기간이 됐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역사 이후에 이런 믿음이 기대를 섰는데 그런 사탄분립수가 되었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섭리사에는 이런 40수 사탄분립기수로 남아졌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2차 두, 2번이나 40일 금식했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광야에서 40년 표류했지요 정탐 40일 했지요 또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40일 간 있었지요 예수님이 금식도 40일 했지요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40수는 믿음의 기대를 섰는데 사탄불립수가 되었기 때문에 역사에 이렇게 40수가 나오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방주를 중심해서 홍수신반이 끝났습니다. 아, 비는 멈추는데 지금도 물으면 지면은 어, 좀 물이 남아있어요. 자, 그 물이 남아있었을 때이노아는 어디냐? 바로 이렇게 까마귀를 좀 내보내는데 여기 이제 방주를 중심한 하나님의 섬유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암호수 3장 7절에 요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자에게 보이지 않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섭리를 할 때는 갑자기 하나님이 섭리를 하는 것이라 미리 선자들을 세우셔서 그것을 우리 타락한 인간에게 예시해 준다는 말이요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이런 이런 섭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어? 부지불식간에 그것이 일어나면 얼마나 인간이 당황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를 보낼 때나 그리고 홍수 심판할 때나 모든 섭리를 하실 때는 미리 선제를 보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예, 상징적으로 다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홍수 심판할 때도 갑자기 어느 날 홍수 심판했나요 미리 홍수 심판할 것을 다어러면 알렸습니다 노아가 그런데 좀 태양빛이 쨍쨍 쪼이는데 무슨 홍수 심판이냐? 그리고 무슨 배를 짓는데 저아라사산 산장에다 짓냐 바다에다 짓지 이렇게 비하는 걸 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다 그렇게 선자를 통해서 미리 뭐 900년 전에 또는 뭐 600년 전에 이런 이사야 선자, 에레미야 선자, 다니엘 선자 이런 사람들을 다 어, 크고 두려운 날이 올 것이라고 말라기 선자도 다예언 했어요. 어.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는 뭐야, 에, 신천주를 상징한 것이란 말이요. 어. 자, 그러니까 이 방주를 중심해서 보여주었던 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 복귀섭리의 역사에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주를 중심한 심판 40일 기간은 바로 이 천지 창조한 이후에 혼돈과 공구한 때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이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138년 만에 빅뱅이 이루어지고 45년 전에 바로 우주가 형성됐다 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냐면 원시 생명체가 나올 때까지 또1 5 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원시 생명체가 나왔잖아요. 이런 혼돈과 같은 때다 이게요 왜? 방주가 신천주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주를 중심에서 심판이 끝난 이후에. 나타나 있는 모든 행사. 그러니까 심 비가 끝이고이제 방주를 중심. 방주는 천주 아니에요? 천주를 상징하는 방주를 중심에서이 노아가 성서에 보여준 내용들.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후에 전 역사의 노정을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방주를 중심에서 앞으로 이렇게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 보여주시는 가운데. 까마귀가 왕래했다는 거야. 까마귀가, 이제, 내어 보내는데, 그 까마귀가, 방지주의를 맴돌았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우리는 단순히, 아, 까마귀가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역사로정을 보여준 것이란 말이야. 그것은. 까마귀는 이제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해와를 이제 천사가 노렸고, 또 가인과 아벨을 헌재할 때도, 바로 사탄이가 그것을 노렸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이제 심판 4 1일로 사탄을 분립한 노아가정이 방조에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없나 하는 것을 바로 까마귀 왕래로 표시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사탄이 분립하게 되면 사탄은 미련을 두어가지고 참수 조건이 없나. 이걸 살핀다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도대에서 원리 말씀을 듣고 아버님을 메시아로 고백해 가게 가 아, 이제 희망성을 하게 되면 사탄은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나에게 참수를 합니다. 응? 예를 들어서 뭐냐면 학교라든가 또는 뭐 군대 가는 병력의 이무라든가 여러 가지 가지고 뭐냐면이점 듣기를 가지 못하게 그렇게 참소한다. 마찬가지로 이 심판 이후에 까마귀로 보여주신 것은 바로 앞으로 천지창조 이후의 전 역사를 타타니가 조건만 있으면 침범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음. 자, 그다두 번째, 뭐냐 비둘기를 내보냈어요, 그 다음은. 자, 비둘기를 내보는데 비둘기를 세 번이나 내보냅니다. 자, 어떻게 내보내냐, 보면, 은첫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보낸 목적이 뭐냐면,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지금, 이 배가, 알아서 산성에서, 이제, 홍수시발이 버렸는데, 지금, 지상에 내려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밖에 이제, 보긴 보지만은, 물이 줄었나, 안 줄었나, 보기 위해서 성서는, 네, 비둘기를 내보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비둘기를 안 보내도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창문을 열어보면 알거 아니에요? 땅에 물이 있나, 없나? 근데 창물도 다 봉해 있다면, 비둘기가 난 나갔을 거 아니에요? 구멍으로. 그럼 그 구멍을 보고서 알수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단순하게 물이 준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야, 비둘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섬리적인 내용이 따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비둘기야 아, 보냈더니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돌아오니까 노아가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랬습니다 이, 이 첫째 비둘기는 바로 아담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도로 아담과 헤아를 지상에 창조했죠 자, 그래서 그 아담과 해야 하나님의 실체 대상으로서 아담은 생명나무 해와는 선악을 날개는 나무가 되어서 이땅 위에 참부모가 되어야 되는데 아담과 해와가 선악을 따먹고 타락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 이상을 지상에 펼 수가 없으니까 땅에서 그 이상을 걷어들였다그말입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어. 예를, 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좀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아 터를 예, 닦고 어제 어, 이제 건물을 짓고 이제 착수를 했는데 무슨 사건이 벌였어. 그러니까 그 건물을 지울수 없게 됐다만. 그러니까 그런 건물을 짓겠다는 이상 꿈을 이젠 그 주인은 일시 걷어들인 거예요. 아, 자, 좋은 환경이 되면 다시 짓겠다. 이런 거 같단 말이야. 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그 뜻을 지상이 펼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상을 걷어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해요 바로 이 방주의 천주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을 대신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이 비둘기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비둘기는 첫째 비둘기는 아담을 상징하니까 아담이 지상에서 뜻을 이룰 수 없으니까 다시 하나님이 걷어들였다는 것을 상징하니 주는 것이다 두 번째 비둘기를 내보내니까 다음에 가면 안줄수 있다는 표시로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도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두 번째 후아담으로 오시는 예수임을 상징한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는 거둬들였던 그런 아담과 해와의 창조의 이상을 이제는 후아담으로 예수님과 성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하게 되면은 결국 그 예수님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다시 십자를 지어서 다시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고 예수님은 십자로 돌아가시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다음의 재림할 것을 약속하시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비둘기는 감남나무 잎사귀를 물고 와서 다음번에는 가서 내릴 수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이 비둘기를 보이니까 그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재림주임을 상징하는 것이다. 다시 예수님의 약속대로 재림, 재림주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비로소 제림주님은 성신을 맞이해서 신천신지의 새 세계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아, 그러면 비둘기도 물이 말랐으니까 돌아오지 않은 것처럼 땅 위에 그런 이상이 이루어질 까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보니 거룩한 성새 에루살렘이 하나님으로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장막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은, 어, 하나님을,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또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어, 그 백성의 은음은 함께 하시더라. 이렇게 성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재림지님이이 땅에 오시면, 새로운, 이새에루살렘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신천신지 세세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이렇게 방주를 통해서, 예, 방주가 신천지를 상징하는 거니까 앞으로 역사는 이렇게 펼쳐질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 오기 전부터 이렇게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죠. 자, 음. 그 다음 이제 실책이 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지었으니까 예. 홍수 심파을뜻 맡게 들었으니까 믿음의 기대가 세워졌죠. 어, 자. 그러면 이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부모가 하는 겁니다. 부모. 어, 아벨은 아담이 해야 되는데 아담이 선악의 모체가 되니까 하나님이 대할 수 없으니까 분리해서 그런 아담 대신 아벨이 헌제를 해서 믿음의 기대를 세웠잖아요. 근데 예, 노아 때는 이 노아가 직접 헌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성공한 기대 후에 이제는 실체 헌제는 누가 드려야 돼요? 바로 아벨 형인 인물이 드려야 돼요 아, 자녀가 드리는 거란 말이 자녀가 아, 자, 자녀가 자 드리기 때문에 노아의 그런 두 아들 샘과 함이 각각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헌제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아. 자 그러면 이제 뭐는 이 노아의 둘째 아들 함과 그리고 첫째 아들 샘이 타락성을 벗는 탄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어. 근데 이 함은, 바로, 믿음이 이들을 아버지가 드렸단 말이야. 그니까, 러 함은 어떤 입장이냐? 그냥, 아무것도 믿음도 안 세운데, 뭐 믿음, 이 실천지의 중심인물이 될수 없다는 거예요. 조건을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어? 조건뭐 그, 아,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40일 홍수 심판을 했던 것 같은 그런 나라의 심정적 그런 일체를 이루어야 해, 노아와. 그래야 실제 현재의 중심 인물이 될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위해서 바로 이 함은 실제 현재의 중심 인물이 되기 위해서는 노아와 즉 믿음의 상징 현재를 성공한 아버지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심정적 일체가 되어야 된다. 불가분의 관계를. 그럴 때 아버지의 믿음을 계승받았다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실제 현재의 중심 인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이 어떤 방법으로 이 노아와 심정적 일치 불가분이 그런 관계를 하나님은 섭리하셨는가 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노아가 나체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를 통해서 이제는 홍수심판을 했고 까마귀, 비둘기에다 보여줬어요. 그 다음 이제 물이 마르니까 방주가 돼서 이제 온 가족이 다 내려와서 포도농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포도 농사를 짓고 나서 포도주로 한잔 마시고 아버지는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벌로 벗고 누웠습니다. 네. 그 누운 것을 보고 하면 부끄러워해서 자기 형제, 예, 뭐냐면 야벳 이런 야벳 이런 동생들과 함께 부끄러워서 결국에 좀 이렇게 옷을 어, 가져다가 뒤꿈질해 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덮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깨어나면서. 그 한에게, 너는 너희 형제의 종이 될 것이라고 저주를 합니다. 어. 참으로 이상하죠? 아니, 우리가 뭐, 모욕탕에 가서 남자끼리 다볼수 있는 것이고, 또 하체가 뭐, 그렇게 좀큰 죄는 아니죠. 어. 본다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고 벗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대서 함을 저주하는 이유가 왜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어? 부끄러운 것이 왜 죄가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사탄도 자기의 힘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될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폭이 있으면 조폭에 그런 쫄개들이 있어야 돼요? 활동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탄도 대상이 없으면 존재하고 활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수수작용함으로 아마 사탄의 존재 및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가 이렇게 수수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 성립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어. 대상이 되면. 그러니까 분명히 함이 면죄주를 받았다는 것은 사탄이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사탄이 수로작용할수 있는 대상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좀 나체 사건을 우리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방주는 신천주를 상징한다고 랬죠 그래서 방주를 중심에서 40일 홍수 심판 이후에 되진 사실은 천지창조 이후에 모든 사실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노아가정은 어떤 입장이냐 바로 아담 대신 10대만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담이 이루시지 못한 것을 십수인 귀일수를 통해서 노 아담 아 대신 노아를 세웠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의 조상은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이 타락기 때문에 아버나으로 갔지만 아무튼 이 노아 가정은 타락 전 아담 가정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 가정을 보면 아담 가정이 산악을를 따먹기 전에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산악걸을 따먹고 나서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리고 숨겼단 말이야 이렇게 하체를 가리고 숨기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뭐냐? 바로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었다는 정념의 표시예요. 그리고 가리고 숨었다는 것은 사탄과 혈연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범죄의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담가정이 타락해서 부끄러워하고 가린 이런 행위는 이제 아담 대신 입장에 있는 노아가정은 나체를 보고도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는다는 감성과 행동을 취해야 돼요. 어. 왜? 이 노아가정은 아담가정을 대신 세웠기 때문에 아담가정이 부끄러워해서 가려서 그 타락한 것을 이렇게 보여줬으니까 이제는 어때야 그럼 노아가정에선 나체를 옆, 아버지가 있더라도 그럼 함이나 세미나 모두가 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평상시까지 대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왜? 노아는온 사람이 다 반대하고 그리고 또한 가족까지도 반대했을 거란 말이에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절대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럼 120년 동안 햇빛이 쨍쨍 나는데 홍수 심판이 올 것이라 누가 믿었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120년 동안 끊임없이 방주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어졌어. 그러면 아버지 말씀이 뭐냐면 팥으로 된장을 매주를 쓴다 해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니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거지 팥으로 매주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라도 그런 아버지의 행동을 보면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비록 술 취해서 발거벗고 있다라도 아, 아버지가 무슨 큰 뜻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부끄러워하지도 가리도 않은 그런 행위를 보여주어서 그 아버지와 심정적 일치를 이루어져요. 아버지가 백기십 년간 방주를 지었던 그 마음처럼 한도 그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아버지의 사정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처럼 마음을 갖는다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이 그런 아버지와 심정적 일체를 갖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로하이금 나체를 벌거벗게 해서 육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함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또한 숨을 내도 하지 않은 그런 감성과 행동을 액션을 취함으로 말하면 아마, 어디요 심정적으로 함과 그 아버지가 일체의 불가분이 관계를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아버지에 대한 조금도의 의심을 안 갖는다 그래요. 참 아버지 이상하다. 이런 마음도 안 갖는단 말이에요. 아, 아버지가 우리가 반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팥으로 매주을 쓴다 해도, 예,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조금 더 의심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런 행동을 다 받아들이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면 아버지와 같은 심정적 일치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정을 누구보다 도더잘 아는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버지가 동하면 같이 동하고 아버지가 정하면 같이 정할 수 있는 그런 나는 심정적 유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바랬던 거예요, 그걸 바랬던 거예요. 어. 그것은 또뭘 말하냐 아담 가정에서 부끄러워하고 가림으로 말마 그들이 타락한 동을 이런 아담 대신 가정을 세운 노아 가정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은 조건을 세워서 아담 복귀하고자 했던 것이다. 응. 이런 선지적인큰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에 이, 이, 이, 이 아, 함이 부끄러워해버렸죠. 자 부끄러워 했으니까 이것을 탄감하지 못하고, 어, 결국에 어때요? 사탄이 여기에 침범할수 있는 조건이 됐다. 왜 사탄은, 어, 이전 이렇게 40일 홍수 심판 이후에 예, 노아 가정은 아담 가정이 됐기 때문에 아담 가정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리다는 것 보여주므로 말며 아담 가정의 입장을 탄감 복귀하고자 했던 것이다. 어, 그러니까 함은 노아와 심령적 일치를 가졌더라면 바로 이렇게 복귀된 입장이기 때문에 사탄이 참수 조건이 없는데 스스로 자기들이 부끄러워하고 가리물음을 마 사탄의 혈연적 후손이라는 것을 그대로 자기 스스로 보여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사탄이 참수할 수 있는 조건이 됐죠 너희들은 내 자식이다 이런 나라의 조건에 의해서 결국에 이 부끄러운 행위가 사탄의 침범 조건이 된 거예요 상대가 됐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결국에 나체 사건이 한이 실수로 니마 그러면 실패하게 됐다 그럼 누구나 다 부끄러워하면 죄다 되느냐 그것은 아니고 노아 가정만이 아담 가정을 대신한 입장이기 때문에 섭리적으로 이렇게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가리지도 않는 감성과 행동을 엑스션을 취해야만 됐던 것이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믿음이게 기대는 세웠지만 결국 한이 아버지의 뜻을 개성받지 못하고 아버지와 심정적 일체의 불가분의 입장에 서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실제 현재의 중심인물을 서지 못하기 때문에 셈이 셈이 타락성을 보는 탄감조건을 세울 수 없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을 위해서 실제 기대가 실패가 되었고 이래인해서이노아과정을 중심한 메시아의 기대는 실패로 돌아가게 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준 길이 뭐 하늘길을 가는 길은 겸손하고 순종하고 인내했다. 그 아버지의 그런 생애를 바라보면서 어떤 것이 있더라도 아버지를 믿는다는 그런 좀 겸허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리고 또한 기다리는 마음 이런 인내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뜻성사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함께 인간 책임분 5%의 책임을 다해 네 바로 노아는 그것을 했지만은 아, 아브라 저, 함은 그것을 못함으로 해서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됐다 아, 인간 책임담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인간에 대한 예정은 하나님이 반드시 세운 인물은 그 자신이 책임담을 5%를 다해서 뜻이 100% 성사될 때만이 하나님이 예지하고 예정한 인물이 될수 있다 노아가 결국 가정이 원리는 믿음이 조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믿음의 조상은 다시 400년 후에 아브라함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아가정을 중심한 복귀섭리는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잠시 또 10분 쉬었다가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